자 하와유 오늘은 저번에 프리저에 이어서 1세대 전설 썬더 드디어 떴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썬더 대기하고 있는데 아 이게 대결이 또 장난 아닙니다 열리자마자 뭐 대결이 거의 뭐한2만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거의 다 기다려가지고 저의 첫 전설, 1세대 전설. 이로치까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. 아, 요새 진짜 이로치 보기가 쉽지가 않아. 저번에 정말 운 좋게 다크라에 한번 떠서 다행이었지. 아, 그리고 이 지금 뉴 캐스트. <웃음> 제가 진짜 며칠째 메타몽 찾고 있는데, 코빼기도 안 보여. 요 제가 오죽하면 또 이제 포켓몬의 성지 이슈까지 찾아왔어요. 여기 이제 포켓톱이 스 워낙 많으니까 막 잡다 보면 은 메타몽 뜨지 않을까 생각으로 일단 왔거든요. 일단 그리고, 어, 여기 썬더레이드 떴다. 아, 레탄봉도 잡아야 되고 썬더도 잡아야 되고 잡을 게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, 포켓스탑이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? 아니 썬더 말고 썬더 떴습니다 아 이거 오류 때문에 튕겼었는데 떴네요 바로 잡아야 돼얘는 삼전설들 다 거대 코뿌리로 잡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너 나와야지 자 썬더레이드 들어갑니다 생긴 거 귀여운데 사이코 키네시에서 잘 통하려나? 아 기술이 약간 애매하게 들어가네 이러면은 우리 거대 코뿌리가 좀 해줄 수 밖에 없는데 어? 사, 딴 사람은 뭐? 제크홀도 꺼냈네? 역시 거대 코뿌리가 짱이네 자 기술 피하면서 이거 최대한 버티면서 해볼게요 자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, 피해. 피해. 그렇지 자 기술 한번쓸때다한번 한번 써봐 또또또또야 간지러운데? 이거 거대 코뿌리가 하드캐리 하는 각 나와 자 기술 써주고 나이선 나이소 나이소 한번 맞아볼까? 야 이거 맞아도 된다 어찌만해꽃뿌이 아저씨는 코가 뿌리래 하위를 던지면 썬더 다 죽어 아, 근데 스페셜 스킬이 좀 약하네 그냥 기본 공격으로 막 패야 될것 같아요 결국 아무리 꽃뿌이라도한 마리는 좀 부족해요 여러 마리 있어야 될것 같은데? 제가 듣기로는 썬더 레이드가 제일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못 깨진 않겠지? 아 시간적 여유 있어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썬더 바로 나오면 많이들 잡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얘는 보니까 그 1호치가 색깔이 일반 그 썬더랑 거의 흡사해서 별로 그 구분이 안 가던데? 색깔이 달라지는 게뭐 발이랑 이런 거밖에 없어서 약간 애매해. 자, 마무리는 제가 직접 진화시킨 세차기 휘두리기 달려있는 삼삼드레베로 컷. 좋아. 14개. 봐보자. 어? 2,400? 자매기고 당겨서. Nope. nope. 아니, 이거 매 안다. 못 맞췄지로. 뭐야? 샷. 그렇지 헥스 했다. 한 방에 한 방에 헥스. 누리자 잡혀. 아, 저번에 프리저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애먹이는 거야? 아 이거 내려왔을 때 잡아야겠다. 오 어? 그렇지 엑셀 또다 떴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, 잡아, 잡아. 나 똑같이 똑같이 다 잡혔다 와, 저의 생일 첫 썬더 너개책감 뭐니? CP값 높길래 설마 했는데 어림도 없네요 아 일단 근처 썬더에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과연, 잡힐까? 친구들, 들어와줘, 제발. 어, 세명 들어왔다. 세명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? 한 명만 더 들어와줘, 제발. 썬더 잡아보자. 오케이, 네 명. 아, 친구들이 도와주려고 들어왔는데, 세 명, 네 명. 해볼만 할 수도 있어. 어, 일단, 당장, 그, 대기열에서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, 네 명으로 도전 들어갑니다. 뮤츠도 있고, 충분히, 잡을만 해. 지금 피 까이는 속도가 나쁘지 않거든요. 좋아. 이렇게 해서 깬다고? 친구들아, 나에게 힘을 줘. 어우, 야, 이 피하면서 해야겠다. 에이. 에이. 에이. 자, 거대 콧불 있고. 햇, 마구, 마구 때. 세차기, 휘두리기. 아카이비 뭐, 완벽하게 먹히진 않지만. CP 값이 높아가지고. 칠만 해. 이 정도면. 반피. 야 이거 4명으로도 깰수 있네 친구들 램펄드랑 마기라스 자 6마리 다.. 어? 맨 통비드냐? 야 통비드야 너낄때 껴라 뭐가 여기 껴들 자리가 아닌데 지금 빨리 그거대코불이 다시 좀 살려가지고 깼나? 와네 4명으로도 뭐.. 포켓몬들 튼튼하면은 금방 깰 수는 있네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제가 브링이형을 초대를 했는데 브리엄, 데미지가 5300? 어우, 최고는 하드캐리 했구나. 아. 일단은 이거 얘는 날씨버프 안 받아가지고, 개체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. 얘가 맥스 CP가 몇, 몇 정도 되는 거지? 오, 이게 한 방에 또 바로 잡혀? 이게 한 방에 잡힐 때는 그냥 엔간에서 바로 잡혀? 너, 백선더니? 설마? 하이, 하이, 하이. 이거 어떻게 보면 백선도라고 할 수도 있어 여기 그냥 3분의 1좀딱 가리면 그냥 백선도야 바로 와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나 너무 더워 오늘 그나마 조금 바람 부니까 선선한 편인데 그래도 기본 온도 자체가 너무 핫해 핫해 통구가 각입니다 아 이거 이제 야외에서 이제 찍기가 무서울 정도야 슬슬 생여름에는 이거 야외 처럼 진짜 빡세거든요 오. 저번에 왔던 인데 분수쇼 하나본데 이제? <웃음> 아 그리고 지금 6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생일모자 딱 쓰는 그 리자몽이랑 뭐 피카츄가 뜨더라고 토고 6주년 축하해 걔네들 한번 잡으러 갑시다 우와 아니 이거 분수 얼마만에 보는 거야? 올해 처음 아닌가? 아직? 이때까지 저거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틀었었는데 와오오오 <웃음> <오>! <웃음> 아, 부스 짱 오랜만이야. 어때요? 여러분들, 하이드로 펌프, 실제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고 계세요? 건네려가보자 가요가로, 또 들어 뵐게요잉. 잠깐만, 나 이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게, 그, 생일 내 자목이 만약에 이로치가 뜨면은, 속 자몽도 설마 그 모자 쓰고 나오나요? 어, 그렇지. 아까 잡은 썬더. 돈도... 깔끔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, 오! 존나 의외로 좀 먹히네, 리자몽한테. 아. 시원한 하이드롭, 현실 의 하이드롭 펌프로, 리자몽, 그대로 불꽃 치켜버려. 더 가볍게 녹여버려. 한번 보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이거. <목소리> 아, 보다 쓰고 있는 거 겁나 커요, 네. 짜잔 <웃음> 아저꽃깔모자 쓰고 있는 거미친듯이 커였네 이리와 아 이거는 진짜 귀한데요? 생일리자몽 속자몽 노려봐야 겠어 아. 야 이거 분수에 당하기 싫으면 원동 들어와 그렇지 형이 생일리자몽 넌내꾸야오 개체값도 납배드한데이 정도는? 자, 오늘 이렇게 가지고 딱 썬더 뜨자마자 바로 한번 잡아 봤고 이거 말고도 지금 계속 또 6주년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벤트가 뭐 되게 많아요. 다음 이벤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슈퍼